도대체 뭔데? 씨어 빼옴 빼옴 빼옴 본인도 알면서 유형 들고 모르는 소비해 뭔데? 난 처음 들어보는데, 이씨 <목소리> 아. Cut. 보여줘, 보여줘. 할수 있어. 잡고, 월, 리 월, 리 잡아줘 빼줘 잡아줘 아 개까비야 아. 왜 나가야 나가, 이겼는데 내가 나가. 내가 이겼는데 왜 이, 나가요 내가 이겼어요 왜 나가요 제가 <웃음> 왜 나가 내가 이겼는데 막타 쳐 내가 치는데 나가라. 왜 나가냐고, 나가, 이제 내가, 이겼네. 이겼네. 왜 나가냐고. 나가, 내가 이겼는데 왜나가냐 내가 이겼는데 안나가? 오, 가. 내가 이겼다고요 가. 삼, 이, 1, 1. 아, 아, 아, 아! 아! 이 자식아! 아! 저어 아, 옛날엔 엄청 방탕하게 놀았네요. 과연 이게 사람이 만나 싶을 정도로신아 시노카미 카구라! 씨! 씨! 공격력 미쳐 <웃음> 미친 공격력 아 근데 살았네 이거 레전드인데 아 탈의 고사가 삼성이 아니라 4성이잖아아 저번에 한번 성이 올랐었지 아아 위노 친구 안타까워서 어떻게 해 포리 CS 왜이렇게 세냐 얘. 오! 타렉 킵네 타렉 파래 아, 칠천이고 아. 오, 오, 오, 오, 오, 우 오, 우 오, 우 오, 오, 오, 콜 오, 오, 오, 중 오, 오, 터져가지고 된 거야 오, 말 아 이게 맞는거냐? 나 진짜 모르겠다 아, 미친! 뭐래아 근데 나 너무 하고싶은데? 아 이걸 어떻게 안해 아 잠깐만 나 오늘 돼지더라도 이걸 해야겠다 조스의 가축잉어에 요거 다 들어가는데? 아 이거는 모든 중매를 여기다 넣은 다음 터뜨리는게 좋아가지고 이게 맞아요 중매 하나 넣었고 중매 두개 넣었고 아 근데 이게 말 있었어 진짜. 중매 세개 넣었고 여기다가 그리고 여기서 칸고루 두개 나오거든요 칸고루에서 보쌈 두개 나오거든 그 중매도 담아 여기다가 넣었고 넣었고 콤보다. <웃음> 놓코! 근데 느조스 죽여줘. 느조스 죽여줘. 죽여줘. 아 제발 아 진짜 죽여줘. 아 진짜. 아 근데 안 죽는 건 뭔가야? 아 이거 이거 제발. 아 잡아. 줘 오케이! 버프. 왕 와. 어 뭐야 생각보다 아쉬운데 리본데 없어서 그런가? 분 없어서 그런가 조금 생각보다 아쉬운데. 만만 보여주고 떠나가느냐. 아그나마 다행이고요. 도는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좋죠 좋죠 좋죠 좋죠. 찐. 좋죠 아아이 파일이 뭐야? 찐. 징~~ 징~~ <웃음> <찜이>. 또!! 징~~ <찜이. 웃음> 야 근데 필드 데미지가 왜 이렇게 약해 뭐야 까비 들자 <놀람> <목소리를 잘 가리셨군요. 놀람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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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구독도 부탁드려요!